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현 대리입니다 예, 이곳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진천 선수촌입니다 예, 영업부 김진규 차장님과 같이 제가 방문하게 되었고요 예, 오늘은 이 설치된 저희 엠스톤 장비 VMS 512 채널짜리와 CMS 그리고 NDS 공사 예, 전반적인 펌웨어 업데이트와 예,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저희가 왔습니다 예, 그러면 통신실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곳은 진천 선수촌의 통신실인데요. 예, 진천 선수촌에는 총 이제 55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,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녹화기 서버 이렇게 여러 대와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저장분배 서버. 여러 서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저희 엠스톤 예, VMS 512 채널 짜리 한 대가 이제 통합 서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예, 이 서버에다가 라이센스를 추가해서 총 554대 카메라를 이 VMS 한 대에다가 모두 통합하는 예,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될 예정이고요. 예, NDS 공사 세대 IP 월이죠. 예, IP 월은 총 이제 12장. 예, 12장이고요. 그리고 통합 관리 서버인 CMS 한 대.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총 554대 카메라 예. VMS 한 대로 이렇게 554대 카메라를 저희가 연동시켜놨습니다. 예, 구성된 IPO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에 왔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nds04 세대 라이브 화면이고요 보시는 이 화면은 cms 라이브 화면이고요 이제 저희가 비디오 월 관리라는 이 메뉴는 ip월에 구성한 화면을 필요에 따라서 프리셋으로 저장하여 원클릭으로 ip월에 표출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죠 네 감사합니다